안녕하세요 아빠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텐트 곰팡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비를 맞추고 텐트를 그냥 보관하는 바람에 곰팡이가 이렇게 이곳저곳 피었습니다 오늘은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서 이게 실제로 제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기 휴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제거제를 사왔습니다 이 작업은 반드시 실내에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곰팡이가 핀 곳에 휴지를 한 장씩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곳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도 약간 보이시죠? 이따가 이거랑 휴지를 올려놓은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곰팡이 제거제를 이 위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듬 뿌려주고 앞으로 한시간 뒤에 고팡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삭제는 됐어요 여기는 조금 남아있네요 한번만 더 하면은 얘도 삭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젖어있는 부분이 곰팡이 제거제를 뿌린 부분이고 말라 있는 부분은 곰팡이 제거제를 안 뿌린 부분인데 확실히 다 없어졌어요 곰팡이들이. 여기도 곰팡이 제거할 뿌린 부분과 안 뿌린 부분 비교를 해보면은 곰팡이가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한두번 정도만 하면은. 완전히 제거가 될것 같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곰팡이 제거될까? 제거. 한번 더 뿌려놓고 자야겠습니다 이로써 곰팡이 제거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라이프였습니다